야 와... 야 와... 씨, 야 왜... 진짜 왜 이렇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열하입니다. 세열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유리 마코팅 시공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제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에는 세차를 자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광도도 좋아야 될 것이고 퍼포먼스 샷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지속성도 좋아야 될 것이고 겨울철 여막 칼슘이나 기타 오염물들에 대한 방어성도 강해야 하는 유리막 코팅제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전처리 과정은 간단해요. 음. 프리워시와 본드차를 끝내신 다음에 철분 제거제와 페인트 클렌저를 이용해주시면서 도장면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이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 나는 의문이 좀 든다. 디테일링 샵에서는 이렇게 작업 안 하던데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링 샵에서는 방금 이 과정 다음에 클레이 작업을 해서 마저 철분도다 뽑아내주고 도장면에 폴리싱까지 해서 도장면에 있는 수율까지 전부 다 잡아낸 다음에 유리막 코팅을 해요 최대한 매끄럽고 원도장 그대로 해서 유리막 코팅을 얹어주는 거죠 근데 일반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사실상 어렵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음. 바로 시작해볼게요 유리막 코팅들을 사시면 안에 스웨이드도 있을 거고 이런 스펀지도 있을 거예요 이 보면은 이이 이 아무것도 없는 면 말고 이렇게 위에 스펀지가 살짝 있는 면을 이용해서 덮어주고 여기 칼집 보이죠? 네가 왜 대답해? 왜? 나 그럼 지가 대답해 아니 지가 지가 대답하잖아 자 카드요 네 세차장에 있는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여기 틈새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음도정을 시켜주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일반적인, 일반 스위드를 그냥 잡고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지만은, 잠깐 놓쳤을 때 이렇게, 땅에 떨어뜨리거나 도장면 위에 돌아다닐 수 있는 좀 그런, 번거로움이. 어, 어, 나도 알아. <웃음>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로, 저기 흘려주면 돼요. 간단하죠? 잡을 때 많은 양이 필요 없어 저는 근데 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많은 양을 씁니다. 그냥 솔직히 넉넉하게 구석구석 다 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속 기간이 1년 이상 가는 코팅제인데 굳이 가성비나 혹은 이 조금 조금씩 발라가지고 뭐 좋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발린게좀 보이나요? 카메라로 잡혀요? 많이? 네, 잠깐만요.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조금 잘안보이기는 해요. 유리막 코팅제들이 원래 좀 투명하긴 해가지고 웬만하면 야외보다는 이렇게 좀 LED 좋은 이 많은 실내 세차장에서 작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제를 작업을 하실 때는 본대 탄판, 뭐 트렁크 한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나누신 다음에 한 판씩 작업을 해주시는 게 놓치는 부분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끝! 어... 이 여기서 좀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냥 바로 닦아내면 돼 아니에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닦아주시면 됩니다 도장면에 잘 안착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음. 응? 닦아볼까요? 충분히 시간 된것 같은데? 네2분 지났어요 네, 네 닦아주세요 닦아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르는 과정보다 더 닦아주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작업하는 건 솔직히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닦아주는 과정 중에 어디가 잘 닦였나 안 닦였나 이거 보는 게더 어렵지 솔직히 그래서 웬만하면은 마른 타월 한장더 준비하셔가지고 한번더 닦아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이름이 유리막프품이잖아요네 그럼 네. 유리에 또발라주세요 그걸 몰라가지고 감독님은 지금 저한테 아 진짜 몰랐어 유리인데 유리막프품인 그게 같은 문제잖아요 <웃음> 유리에 발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유리는 유리 전용 제품만큼 좋은 제품은 없습니다 너무 너무 쉽다 이제 더뭐뭐 뭐 작업 내용이 이야기할 게 없네요 혹시나 2분 3분 정도를 잘 타이밍을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저렇게 물론 온도 습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저렇게 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류마크 팅제가 네. 시공점에서만 시공을 해야 돼서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네. 또 이렇게 보니까 엄청 쉽네요 그러니까 그 전처리가 어려운 거라니까 진짜 전처리 과정이 좀 어렵잖아요. 일반 이야기 되게 좀 힘들다라고 느낄 수가 있으니까. 정뭐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보이고. 그리고 폴리싱까지 들어가면은 훨씬 더 효과는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난 퍼펙트함을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어, 웬만하면 프로샵에 가서 방계까지 하고 차라리 저 제품을 가져다 준 다음에, 어, 저 이걸로 시공해주세요 하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보이세요? 네, 보여요. 오우, 숨이 <웃음> 무신해 이거 이거 깨기면 그거밖에 없어 오! 진짜 잘해. 아이건아 이거 넣어놨어요 살짝 아... 간단해? 하이그러시에도 아 이게 진짜 아무리 나름 새차 유튜버 찬데도 하이그러시는 다리 없더라고요 차다만 봐도 수월이다라는 게 진짜 이거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코팅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호를 위해서 이게 좋아요 이 부분 보다는 조금 더 빠른 느낌 있네 전부 다 혹시 이 라인 지금 진짜 보인다. 이거 사람 눈으로 안 보이면 진짜 카메라로 아, 보이지. 네. 약간의 약간의 수월 가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소를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가려주는 역할을 뜨고 있어요. 오늘 뭐. 촬영한다고 지금 저희가 군대 군대하면서 돌아다니긴 하는데 군대 조금 뭐. 능숙분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쭉쭉 작업해주시면은 금방 끝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그 유리막 코팅한 다음에 그날 물을 뿌리면 효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어. 나오긴 나오죠. 안 나와. 아예 안 나와. 이 찐유리막들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완전경화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여기 거의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겁니다. <웃음> 그래도 아직까지 이타월 하나 가지고 쓰고 있어요. 자 저희는 일주일에서 일주일 정도 될까 솔직히. 완전경화를 시킨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조금 있다지 그치 그치. 하나 둘셋뿅 할까요? 점프, 어떻게 아, 커개진부예요 감독님, 그거 뭐 하는 거야? 네. 재밌을 거야. 한 번쯤은. 우리도 해본 거 아니야? 한 번도 안해잖아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뭐 하냐? <웃음> 뭐해? 야, 아니, 왜, 뛰어? 왜 그걸 찍어주고 있어요, 또 이거를? 야, 저번 장면에서 점프했으니까 이어서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왜, 왜 지랄 맞게 하냐고? 하, <웃음> 아, 참나. 아이거 아, 시작하기 전에 힘 빼고 있네 아... <웃음> 마스크 끼야지 마스크 아 마스크다 이거 뭐 했으니 바로 시작됐네 이거 옆에서 띄지런을라고 있는데 <웃음>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고개를 속에다가 아이언맨처럼 딱 들어줬었어야지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득 짜들었잖아 <웃음> 미안해요 이게 중요한건데 이게 <웃음> 자 일주일이 지났고 지금 제차량이비를 맞았어요 비를 맞고 고속도로도 한번 탔었고 우리집 제어차장이 공사를 해서 석회물을 한 방울 낳고 왔어요 <웃음> 그리고 유리창 이거 새똥 뭐야 이거 나저 일주일째 지금 놔뒀어 새가 산거 맞지? 어. 유리마코팅을 입히고 나서 사실 이게 그 다음 상태가 아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미세먼지도 지금 많고 가까이서 봤을 때 물때가 상당하좀 아 많고. 지아 상태는 이렇습니다 이거 아마 음. 이거 보시면서 느끼실 것 같은데 어, 유리막 코팅제는 발라놓고 나서 비를 맞으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응? 보통 유리막 코팅제는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경화 시간을 깊게놔을 도요. 응? 경화 시간. 쉽게 말해서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놓고 도장면에 잘 달라붙고 그리고 그게 굳게 만드는 시간을 경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여기서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유리막 코팅제를 발라놓고 나면은 약한 하루 정도만 있으면은. 바르고 나서 맨 위에 층 있죠 가장 위에 층이 먼저 단단하게 굳어요 우리가 얼음을 얼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그 호수 같은데 이제 오오오. 날씨 추우면은 얼잖아요 그렇지 음. 그러면은 물 안쪽은 아직 안 오는데 그 겉면 먼저 얼고서 전체가 다 얼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살얼음이 끼는 거잖아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음 잘못 밟으면 푹 들어가잖아 푹 사라지고 유리막 코팅 중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어느 정도 맞아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하루 정도는 피하면 좋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다 아. 근데 하루 지났다 해서 바로 뭐 물리적 힘으로 세차를 해버리거나 그러면 당연히 데미지는 있겠죠 그렇지. 살얼음이니까 그래도 다행히 한 이틀 정도는 지하철이 가만히 내비려둔 상태로 주행화도 뭐 비도 맞고그 다음 뭐세똥도맞고 했기 때문에 코딩 측은 안전할 거다 그게 이상이 없을 거다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오시면될것 같아요 저번 다들 뭐 일주일 동안 맞으면 안 된다 일주일 동안 차를 못 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선은 고압수 먼저 치면서 프리어시 과정하고 본세차까지 깔끔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경화가 잘 됐고 비딩 퍼포먼스가 어떤지 프리어시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웨, 진짜 왜 이렇게 있길 잠깐만 헐 이쁘죠? 아니 이게 본색차를 안 했는데도 왜 비딩이 왜 이뻐요? 당연히 코팅 층이 있으니까 이쁘죠 <웃음> 미네랄이랑 많이 껴 있을 거예요 물때랑 아직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100% 퍼포먼스는 아닐 거예요 어쩐다 나 이제 링크 알아요? 뭘그 정도 가지고 놀래요 이 링크는 당연히 나와야죠 위막 코팅을 해놨는데 당연한 거죠 링크는 당연히 나와줘야지 와크기 큼지막하게 나지라다 진짜 큼지막하게 생기네 근데 네. 링크가 뭐예요? 링크가 뭐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웃음> 링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웃음> 거품질을 하는데 이렇게 거품이 물을 계속 밀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코팅층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약품을 계속 밀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오염물들이 왔을 때도 이 코팅층이 당연히 밀어내려고 하겠죠? 보호를 하고 있다, 있겠죠? 그게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링크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강력한 코팅질에서는 음 쫙쫙 일어난다 이렇게 그렇죠 텔마코팅 작업할 때좀 주의하셔야 할게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땅이랑 가장 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지 꼼꼼하게 코팅을 해주셔야만 여러분들이 세차할 때좀더 편리하시겠죠? 이런 데까지 어... <목소리> <목소리> 좋아요 되는데, 저기. 뭔 소리야 내가 했었는데 저번에 무슨 소 내가 했어요? 내가 있지 내가 저 무인들이 했대 프리옥 씨하고 카샴프장까지 전부 다 끝냈고 이제 진짜 100%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퍼포먼스를 퍼포먼스 아이 참 <웃음> 야. 와. 눈으로 봤을 때도 확실히, 아, 코팅층이 잘 되어 있구나를 물로만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이렇게 비딩 퍼포먼스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어떠한 먼지나 혹은 어떠한 뭐 이물질이 됐든, 말 그대로 도장면이 코팅층을 단단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고압수만 쳐도 코팅층 위에 있는 이물질들을 날려보내줄 수가 있어요. 셀프 클리닝 효과에도 일만 코팅층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 지금만 봐도 근데 광도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그냥 얼굴에 여기 그렇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웃음> 비딩 퍼포먼스는 사실 누구나 다만족해할 만큼 이쁘게 잘 나와 줍니다. 그만 찍어. 예 드라이버랑 간다니까. 그만 찍으라고. 아니 뭐 찍길래? <웃음> 너 이거 지금 내가 말하는 장면을 그거 넣어라. 네. 어, 자신 있나 봐. 오, 오, 좀 멋있다. 에? 그러니까. 드라이버랑 갈게요. 네. <웃음> 이 상태로 갑시다. 이 상태로. 이동 이동 이동. 네. 유리막 코팅의 또 좋은 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드라잉은 웬만하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유리막 코팅은 에어로도 충분히 보다 쉽게 드라잉이 된다는 거 자 오늘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셀프 유리막 포팅 작업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와 광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광에서 봤을 때 확실히 지금 굉장히 예쁘죠 유리막은 원래 바르자마자보다는 사실 하루 정도 지난 뒤가 가장 좀 이쁘게 광도를 표현을 잘 해줘요 광도가 점점 올라오지 사실 오늘 영상은 영상 시작할 때 저희가 그 광고 문구가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세알람에서 많이 노력해서 만든 누리막 코팅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를 카티바라는 제품이죠 네. 사실 요즘 날씨에 맞게 혹은 누리막 코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내 차를 정말 아끼는 분들에게 아니면 오래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치 그리고서 세알람의 모티브대로 누구나 다 함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코팅제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를 저희가 만든 미르막 코팅제가 타사의 어떤 제품보다 좋습니다. 타사의 어떤 것보다 방어성이 더 낫습니다. 뭐 내구성은 어떻습니다. 비딩 퍼포먼스는 어떻습니다. 어 타사를 비하하면서까지 자랑하고 싶을 정도의 코팅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 자신감 있고 좀 뭔가 자부한다고 라 하는 거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만족할 만한 퍼포먼스를 찾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라 거예요. 오늘 영상도 사실 뭔가 광고 목적이지만 앞에는 정보나 혹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드렸는데 직접 사용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이해도 쉬우실 거고 따라하기도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백 수천 가지 의채용품을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은 그 적절한 밸런스를 잘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뭐랄까 인체에 좀 나쁘지 않은 뭐 이게 불법이면 불법이고 합법이면 합법이라는 그런 물질들도 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안 좋은 걸 들면 은자동차인 좋고 사람한테는 안 좋고 사람한테 좋은 거는 자동차에 조금 뭔가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을 남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노력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알아간 내용이었는데 최대한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밸런스를 납... 맞춰놨지 응? 뭔가 성분에 대한 것도 정말 나쁘다 혹은 아 인체에 조금 이거 문제가 될 만하겠다 싶은 것도 전부 다 빼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쉽고 또 재밌게 그리고 충분한 퍼포먼스를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출시해보고 이게 아직도 좀안 믿겨 <웃음> 그러니까 진짜 덕분에 꿈을 이루 <웃음> 맞아요 그럼요 저희 언젠간 해볼 거야 했던 게 정말 다가왔으니까요 현실이 되었으니까 정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가 이러한 도전을 해보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 알맞고 정말 잘 맞는 코팅제를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SG를 조금만 더 첨가하자면 어, 카티바는 코팅제 전문 브랜드입니다. 세정제 종류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광도가 완전체가 아닙니다. 비딩도 완전체가 아니고 광도도 그리고 슬릭감도 아직은 완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는 유리막 코팅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하고 카트바의 완전체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f her waist. I'll swear, can't wait.